손해를 받거나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 분들은 경험자에게 얘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은 평생 남는 삶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 IMF를 겪어보면서 IMF 때문에 실제 부도가 났는 분들은 실제 IMF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아실 거고 손해를 보지 않고 IMF만 겪어받는 분들은 실제 입으로 몸소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 IMF를 보게 되면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겪지 못했는 분들은 실제 얼마나 위기상황에 모든 매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는 괜찮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IMF가 터지기 전까지 대부분 모든 매체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신문기사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위기상황 스무프라임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로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실제 모든 매체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다가 막판에 뉴스나 기사에서 속보로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일부 거래가 되었다 상승했다 하락폭이 줄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게 되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물량 거래량이 최고치 로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광고를 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사나 신문 그리고 뉴스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튜브라고 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계속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옆집 앞집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사와 내용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실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폭락을 하지 않았다. 일부 하락을 하고 바닥다지기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폭락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삼전그린코아에드뷰파크 마찬가지 최고가 나홀로 13억 9천입니다. 이 나홀로의 아파트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 거래 금액이 8억에서 7억 그리고 실제 거래되었는게 6억에서 7억이라면 실제 하락했는 금액은 1억 2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신축아파트 구입의 정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구축아파트 16년도 가격으로 일부 거래가 되었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이상 오를 기미가 없다 보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예전 금액으로 팔아도 이긴 않기 때문에 금매물로 예전 금액으로 팔았을 뿐이고 그 와중에서도 현재 가격이 일부 아락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물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45%, 50% 나홀로 거래된 아파트의 거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주식도 기업이 자전거래로 사기를 치고 수백, 수천억을 이익을 보고 일반인들도 자전거래로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은 허위실 거래를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보도의날 영화처럼 IMF를 겪었고 서브프라이밍, 모기지론,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로 엄청나게 경기 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온 국민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투자 투기를 했고 한 개의 아파트 구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두개세 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지 못한 분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 가족의 친척까지도 대부분 분양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최고가 그리고 현재 최근 거래 내용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최고가 대비 30%, 20%, 30% 그렇다면 최고가, 잦은 거래를 제외했다면 실제 거래가 하락률은 10%에서 2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 대부분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찰은 되고 있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모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물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매물은 증가하고 많은 거래는 없고 하락률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매물 하락률로 예전에 자전거래에 45%, 50%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은 현재 일부 20-30% 거래, 최고가 대비로 계산을 한다면 10-20%뿐이 10에서 10에서 에서에서2 0 되지 않는 하락률이지만 은 거래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금매건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주택보금자리 특례론, 하지만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 상황이 그나마 바닥다지기에 들어갔고 향후아 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서 대부분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혹시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물량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시기일 뿐이 물량들이 결국은 터진다면 하락이 아니라 폭락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장을 경험해 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락장을 세번 이상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하락장을 세 변을 겪어봤습니다. 하락장이 실질적으로 터지게 되면 금액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기간이 2년, 3년은 족히 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일부 금액을 낮춰서라도 거래가 될수 있는 시기는 그나마 행복한 시기일 것이고 금액을 원가 이하로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이하로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구색해도 더 이상의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견뎌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고 현 상황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폭락으로 넘어갈 거라는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세가 받쳐줄 수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세가 받쳐줄 수 없어서 월세를 받고 이자로 견딜 수 있는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폭락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는 좀처럼 내릴 줄 모르고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계속해서 발악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문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잔지 내에서도 9시 10시가 되면 가게가 문을 닫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들구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매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증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은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만으로 하루 이틀 삼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자기 자신을 흘려보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은 제가 죽일 놈이 되겠죠. 하지만 돈을 벌어도 본인이 버는 것이고 돈을 손해를 봐도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보셔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전화 중에서는 수성구의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장률이 좋지 못하는 l h 에서 매입을 할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빨리 할인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할인 판매를 하는 것보다 결국은 나중에 공매나 경매로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속이 편하거나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미분양 할인 판매를 LH에서 매입을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건설사가 돈을 벌 때는 놔두고 지금 미분양이 돼서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가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기업들이 자빠진다면 그 밑에 하층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매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자영업자들 대출 때문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결국은 한방에 모든 것이 터지지 않을까. 국가에서도 IMF를 겪어봤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특례로 인한 대책을 내놨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모든 부양책을 세우지만 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국가에서 안고 갈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중소건설사들은 어차피 회생이 불가할 것이니까 밀어주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은 그나마 국가에서 일부 미뤄주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무 지식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그나마 더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